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의 아크2 소식입니다 아크에서 지금 아크2 소식을 내줬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무기들 이미지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뼈로 된 뼈로 된 몽둥이 같고 이건 방패 같아요 이거는 뭐지 이건 칼? 도끼? 이거는 철제 그런거 같고 오 뭐야 아 손잡이만 있으면 이렇게 뺐다 꽂았다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뭐지 밑에 이거 손잡이 스킨들을 뺐다 꽂았다 이제 바꿀 수가 있나봐요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것도 보면 방패도 여기 1,2,3 적힌 거 보니까 이거에서 요걸로 업그레이드 하고 요거에서 요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오 요번에 스킨 잘만 스킨? 스킨이라야 해 돼? 보라야 돼? 어, 무기 괜찮게 잘, 뽑은, 잘 뽑힌 것 같은데, 아크투? 근데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, 아크투는. 와, 여기 보면, 재료에 따라서 무기의 특성, 능력이 좀 달라진다고 나와있어요. 무기고를 어,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, 뭐, 이런 무기들을, 이런 무기들을, 어, 잠금을 해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앵그램이 아니라 요번에는 약간 잠금 해제 형식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, 어, 일단 자세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무기구가 있으면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하고 그 무기구에서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이제 요런 무기들이 잠금 해제가 된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요번 네. 아크2 스킨 스킨 무기 잘 뽑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크2 소식이 들려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